최저의 인간의 노래를 들어라 수박하게 파멸하고 있는 최저의 인간의 노래를 들어라 두려 울고 있는 신들아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 주오 이 슬거운 곳에서 나를 구해 주오 나를 구해 주오 나를 구해 주오 이길 막힌 곳에서 없는 것들이 없는 것들에 없는 뒹굴며 안녕이라 말하고 안녕 최저의 인간의 노래를 들어라 소박하게 파멸하는 최저의 서울 따지지게 거리와 하늘을 가득 힘에우며 폭발하는 희망을 거두어주 기를 것이 없 I n t